힘요 러닝이 너무 힘들어요. 네. 죽을 것 같아요. 아, 어디갔니까 화장실 가 카톡 해달라 했는데 안 해주고 싶 어. 요 끝나고 그리 그래. 자, 자, 자, 이 자, 자, 자, 자, 자, 리 자, 지 자, 자, 자, 으로 자, 자, 자, 자, 자, 카메라 보면서 이어가지고 내 네, 열심히 하자오 네, 푸시! 둘, 오 푸시! 오, 푸시! 셋. 푸시. 네. 어? 그렇지. 코미 <웃음> <터미네이터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케이 <놀람> 오케이. <incometus> <놀람> okay, okay. 둘, k 아홉. 열, 오케이. 그런데처럼. 로조로 아. 아. 아. 아. 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얼라이스어 <웃음> <웃음> 아이 좋아. 아, 아이고, 아 좋다. 아 여섯 개밖에 안 했어. 몇개다 했어. 칸 지금 찍는다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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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 you know? yeah. yeah. <laughs> yeah. uh. so, 마케? 아, 훨씬 더 힘. 좋네요. 저, 열심히. 여기 약속했다. 먹기 나와. 오랜만이지. 언제 이틀만에 일군 시드자 가지고 방해되는 거 아니지 걱정은 되는데, 마케이 이렇게 맞아 주셔가지고 기분 좋네요. 여기 뭐 여기 퓨처 선수들 좀 많이 찍어주세요. 파퀴 안어어 <bullet> <하키. 웃음> <concent 디노> <웃음> <diyorum> Oh. Uh -huh.